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오즈모포켓의 구입기, 일본 구입기에 이어서 오늘은 실사용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봉기에는 언박싱 올리기에 너무 늦었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일찍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컨텐츠를 늦게 찍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 오즈모포켓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힌트를 보고 올게요 우주어 포켓을 가지고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었는데요. 음, 저는 일단 우주어 포켓을 왜 사는지 대해서 먼저 좀 살짝 얘기를 드려야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한테 끌리게 된게이 작은 크기와 휴대성 때문에 끌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네, 일단 우주어 포켓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은 점을이 휴대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을 안했어요 저는 솔직히 핸드폰하고 결합하는 것도 웬만하면 사용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딱 얘만 사용을 해야지 이 친구의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만으로 가지고 거의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백팩에 백팩을 자주 메고 다니는데 백팩에 이렇게 거치를 한 다음에 여행 영상을 찍을 때 백팩을 거치하고 메인 카메라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바이크,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백팩이 여기 있어서 여기 거치를 해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래서 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쭉 기록을 해서 뭐 나중에 하이퍼랩스라든지 타임랩스를 찍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샀고 실제로 자전거도 타서 해봤고 걸으면서도 거치를 해서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네 이렇게 여행갈때 양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짐벌을 따로 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팩에 여기 이렇게 놓으면 짐벌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녹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찍는거요 네. 이런식으로 사진을 찍고 볼까요? 제로 우주모 포켓을 사게 된 이유는 약간 저는 음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지금 여기야 제 스튜디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지만 제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갔을 때 이렇게 뭔가 굉장하게 뭐 고릴라 포드에다가 카메라 거치하고 위에는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앞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요즘 이렇게. 아네 오늘은 여기 왔는데요 뭐 이런식으로 그럼 카메라가 엄청 큰게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 계속 힐끔힐끔 보는 것도 싫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한다면 확실히 좀 티가 달라겠죠이 예시도 제가 좀 찍어봤는데 약간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데 좀 주변 시선같은게 신경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잘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카메라를 둬야, 다른 분들도 아 그냥 뭐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보다 이런 생각만 아니면 저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구독하는 우리나라 유튜버분들 뭐 규큐님이라든지 네, 그런 님들 컨텐츠를 보면서 어, 저건 나도 살래 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산 거는 다잘 샀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마운트인데요. 이 마운트가 고프로 액세서리들하고 호환을 하는 고프로 호환 마운트에요 끼워진 방향은 이렇게 어느정도 힘을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지 바른 방향이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끼면은 제거는이렇더라고요 거꾸로 끼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끼는데 조금만 힘을 줘도 쑥쑥 빠지는 거예요 어, 뭐지 나 불량 받았나 이랬었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맞아서 웬만한 힘을 좀안 빠져요 네, 그래서 안빠지는 쪽으로 마운트를 하시는게 좋아요 아래에는 고프로 쇼티의 카피 제품인데요 한번 제가 끼워보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가지고 다니면 셀카도 비슷하게 되었죠 그래서 화각좀 멀어졌기 때문에 얼굴도 작게 나올 뿐더러 또 이렇게 세우면 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카페 같은데서 이렇게 할때뭐 조금 더간종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삼각대 역할도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용도로 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건 얘예요 헤드 프로텍터입니다 포케 자체가 기계식 짐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 부분이 가장 취약이에요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충격을 받는다거나 좀안쓸 때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짐벌을 채워서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면 주머니 속이라든지 가방 속에서도 이렇게 움직여도 헤드에서 프로텍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살이는 이네 백팩 클립입니다 백팩 클립 백팩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클립을 해서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요 자, 동영상 아까 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역시 고프로 호환만트 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식으로 해서 켜, 전원을 켜볼게요 네, 이렇게 가방에 닿아서 이런식으로 이런 두 손은 자유롭겠죠 백팩에 거치가 되어있으니까 네, 그런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뭐또꼭 백팩이 아니더라도 거치 클립이니까 뭐 이 여기에 꽂을 수 있는데면 꽂으면 좋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구입한 액세서리는이 정도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컨텐츠 찍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이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